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하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오늘 그래도 마지막으로 보너스! 보너스 스테이지 컨텐츠가 남아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일곱번째 보너스 스테이지 컨텐츠는 바로바로 염색코드 자신있니!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아 어, 제가 준비한 색깔을 보고 답을 맞추면 돼요 예시는요 예시는 당연히 마비노기 지염코드입니다 마비노기 지염코드로 했고요 예, 예. 그 재미로 하는거라서 총 다섯 문제 정도가 이렇게 예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자 준비해서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해볼까요자 여러분들 예시문제입니다 예시문제 이거는 어느 코드일까요 참고로 이 염색 이 색깔은요 마비노기에 있는 지염입니다 지염 그니까 일반적인 색상이 아니에요 마비노기에 있는 지염이에요 마비노기자 어떤걸까요 맞춰보실까요 여러분들 본인이 본인 색상에 자신이 있다 하시 한번 맞춰볼까요 좀 어렵나요 아 코드 말고 이거 이름 이름 맞추는거야 이름 이게 무슨 무슨 지염입니다 하고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시안 블랙 나오고요 참고로 자 블랙 계열 참고로 블랙 계열 블랙 계열이고요 제로 영웅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거 문제 다 줬다 지금 카즈부인이 그냥 아닙니다 땡 카전의 제로용이야? 아니잖아. 자 시안 블랙인가 제로는 프로페서인 거 같은데라고 하고 있고. 오. 자더 맞추실 분이 없으면 한번 넘어볼까요? 자 정답은요. 두고 예시 문제, 예시 문제. 자 예시 문제예요. 자 정답은요. 두두두두. 멀린 시안 블랙이죠. 시안 블랙. 근데 네, 시안 블랙이라고 하신 분들 네, 맞추신 거 같고요 아마 시안이나 시안이면 뭐 똑같은 거 같으니까. 어. 멀리시안 블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시고요 자, 첫번째 문제 끝나고 두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1번 문제 갑니다 자 블랙계열입니다 블랙계열 자 이중에 가리불 리불 안질 검정이 있습니다 자 어떤걸까요 여러분들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어떤게 가리불 어떤게 리불 어떤게 안질 검정 뭘까요 자, 3개 맞추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코드 보면서 하는데 너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너무, 너무 어려워서 못 맞추겠더라고요. 진짜 이거 이걸 어떻게 맞추나 싶었어요. 이거를 리블은 왼쪽 안지검정 오른쪽 가운데가 가리불이라는 건가요? 가리불이 오른쪽이다. 자, 한문제는좀 천천히 해봅시다. 리블, 가리불, 안지블레인가요 자,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자, 안지검정이란나 처음 알았어. 나도. 나도 안지검정이라는거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어 진짜 리블 가리블 안지검정나오고요 리블 가리블 안지검정나오고요오 다들 지금 추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블이 그 리블 맞으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자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왼쪽 리블 가운데 안지검정 오른쪽 가리블 자 1분 시간만 더 드리겠습니다 1분 시간 타이머 자 1분의 시간 타이머를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거는 뭐 1분 넘어가고 바로 정답 맞춰볼까 한번 또자 첫 번째 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맨 왼쪽 거. 자, 맨 왼쪽 거는요. 바로. 리블입니다. 아, 자, 맨 왼쪽 리블이죠. 리블 다들 맞추셨고요. 자, 그럼 가리블이냐. 안즈검정이냐. 둘 중에 어느 게해 가리블이고 안즈검정이 나오는데.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는요. 결과는요. 두 번째 결과는. 가리블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번 모두겠죠. 뭐 안즈검정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리블. 가리블. 안지검정이었습니다 맞추신 분이 지금 김띠님 아 아니요 맞추신 분이 지금 리블 가리블 안으니까 소휘님 어 빤님 와맞추시 맞추시네요 이걸 또 괜찮습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문제 더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넘어가고요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제 자 이번엔 보라 계열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진영보라 형보라 나비형보라가 있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이런게 있는 줄 몰랐어 이때, 인데 일단, 이때, 이런 게. 자, 1분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1분 시간. c o 자, 기부어. 찍어놔도 보세요. 자, 나비형보라, 진형보라, 형보라 나왔고요 궁금한 게 여러분들, 나비형보라, 이런거뭐예요 나비형보라는 뭐,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아, 보통 키트명이야?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30초 왔어, 30초. 자, 답변 쓰세요, 답변. 아, 나비키트 이런 거구나. 오, 신기하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맨 왼쪽 거. 나비 형보라, 진형보라, 형보라. 자, 김띠님, 김띠인 사람이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회, 기회 마지막으로 줄게, 기회 마지막으로. 김띠인 사람이 지금 바꿀 기회 마지막으로 줄게요. 아쉬워서 그래. 자, 본인 그어갈 겁니까? 나비 형보라, 진형보라, 형보라 그걸로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마지막으로. 지금 빨리 말해.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답변요. 바로바로 진형보라 아, 맞췄습니다 자, 진형보라 다들 대부분 맞췄고요 빠님 실패하셨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형보라였습니다. 세 번째, 나비형보라였습니다. 나비 형보라였습니다. 나비, 김띠사람님! <웃음> 김띠사람님, 실패! 자, 맞추신 분들, 미아피님, 어, 그 다음에, 진형보라. 아, 아, 미아피님밖에 없네요. 아, 아이고, 김띠님! 아이고 길 뛰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 이거 아쉬워가지고 이거 참 이거 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자자 자, 3번 문제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여러분들 자 3번 문제 볼까요 Let's go! 자 이외카 시리즈입니다 여러 이외카 시리즈 <웃음> 자이 중에 이외카 연희외카 키친이외카 있습니다 키친 자 볼까요 이외카 연희외카 키친이외카 요렇게 있습니다 자맞춰보시죠 어떤 걸까요 이외카도 이렇게 세 개가 있는 난 처음 알았어. 연희외카, 이외카, 키친이외카, 연희외카, 키친이외카, 이 연희외카, 이렇게. 연희외카, 허공허공님 죄송한데, 연희외카 왜두번 나오시죠? <웃음> 자, 맨 왼쪽이 연희외카 많이 나오네요. 진짜, 여러분들 잘생각해서 김,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맨 왼쪽 거부터 확인해볼까요? 자, 맨 왼쪽에 있는 키트는 과연, 뭘까요? 정답은! 연희외카. 자, 연희외카, 다들. 잘맞셨습니다 연희의 카. 오! 이거 어, 잘 맞췄네요, 다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두 번째 거. 이, 두 번째 거의 정답은 키친일 카였습니다. 여기서 갈렸네요. 자, 마지막 거. 이 외카. 아, 자, 여기서 갈렸죠. 맞추신 분 연희, 키치. 연희. 자. 엘렌이 맞췄고요. 희극수건에 맞췄고요. 허공공원이 맞추셨고요. 빠님 다음에 티모님, 아김띠니 마셨고요. 어 미아피니 마셨고요. 어 마셨네요. 자잘 마셨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지만 대망의 마지막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나와주세요. 자리화실즈입니다 여러분들. 리화실즈 자좀더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리화 시리즈, 자 리화 시리즈는 이 중에서 리화, 탕리화, 안즈리화가 있습니다. 맞은 문제나자마이제자맞춰보세요 문제. 뭐가 리화고, 뭐가 탕리화고, 뭐가 안즈리화일까요? 자 리화, 안즈리화, 탕리화 먼저 빠르 말씀하시고요, 허공호님. 자, 갈리고 있는 갈리고 있어요 안지리와 리화 탁리가 갈리고 있어요 아 이번거 메인곡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 혹시 여기서 양심상 포토샵을 찍어보고 계시는 분은 안계시겠죠 스포이드로 지금 설마 그쵸? 뭐 근데 그럴 시간은 없을까요 그렇게 또 에헤이 과연 없겠죠 자 30초 왔습니다 그게 더 대단한거야? 차번 리화, 안젤리아 마지막 탕리화, 아니면 안젤리아탕리 자! 아니면으로 하지 말고 <웃음> 찍어야돼 찍어야돼 자 15초 났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자 오케이 해제 자 정답 해볼까요? 자 네, 정답 해볼게요 자맨 왼쪽에 있는거 정답은요 안즈리와 였습니다. 자, 안즈리와 하시면 돼엘렌님 어, 김띠님, 어, 버제님, 리나, 허공오님 안즈리와, 어 자. 자, 두 번째 갈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정답은요. 바로바로, 바로 리화, 탕리화. 자, 왼쪽부터, 안즈리와, 리화, 탕리화 였습니다. 아이고! 자 맞추신 분들 누구누구 계시죠 지금? 안젤리와 리화 안젤리와 리화 지 맞추신 분들은요 엘렌님 김 띠인 사람님 그리고 거드앤님어 린하 허공허공님 어 좋아요 어자클라리에이스 맞췄나요? 좋습니다 아이고 자 아쉽지만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러분들 자너얼마 맞추셨는지 또 어, 제일 많이 맞춰본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자, 일단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문제였고, 다음에 다른 문제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연코드마비동의지연코드 맞추기 컨텐츠 종료하겠습니다. 녹방 종료! 안녕!